갈빛술사 쿠키 완전 이쁘더라 레전더리 쿠키 어? 아? 어? 어? 아닌가? 저게 딸기까지 나오면 그거라고 그랬거든? 이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 용쿠랑 딸기가 같이 나오면 랜덤이라 고 그랬어. 바뀌었는데 전설이랑 에픽이랑 또 다를걸요? 아, 바르페마 쿠키 어, 뭐야 이거? 뭐지? 얘는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서 이게 세고... 아니야, 아... 아... 그... 저... 고... 아... 이게 완제가 나오면 저렇게 문이 열리나 보다. 이렇게 열리면 그냥 그... 영혼석이고, 이것 내가 예전에 할 때보다 에픽, 그, 뭐지? 조각도 겁나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에픽 나오면 그런 가보다 이게, 그, 뭐지? 그게 다를걸? 두 번째. 아, 두명 밖에 안나왔어 이게 이제, 여기에 한 명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건 스키. 이 에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에픽 안 나왔다고 조각도 안 나오네. 세 번째 도어 너무해, 농구 너 혼자라니, 아니 이제 마녀가 쳐다보지도 않아. 마녀가, 마녀가, 마녀가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세상에 아 와... 아야야야야... 그리고 어? 어? 별빛이 춤을 춰... 명이 나왔지만 랜덤이라서. 뭐야? 잉? 스킵해버렸는데?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 알고 스킵했는데.. 저를 깨운 분이 당신이군요? 이용 혼돌리 쿠키 달빛 수사 쿠키를 먹었습니다 자, 갑시다 상진하러 아, 여기 세 명까지 나오는 걸좀 보고 싶은데 나세 명이 안 나오냐? 쳐다도 안봐 그니까 러 아니 세 마리가 은근 세 마리는 은근 나왔었는데 근데 나오 되게 좀 뭔가 허무하게 나왔다. 아, 아 진짜 용쿠야. 혼자만 나오니, 너? 아니, 너 친구 좀 데리고 와봐, 친구 좀. 반죽이막 이거 전설 나무 막 무지개 반죽얼고 나온다 고 그랬는데. 와. 용쿠야. 용쿠야. 너 친구 없니 네 친구 어디 갔어? 오! 여기까지 나왔다. 음. 세명 나왔어. 세 명. 세명 나오면 레어 확정이네. 엄마 아니.. 저걸 해야 레어 확정이야? 어떻게.. 뭔가 금빛인데? 아닌가? 우리뭐아무것도 없었다 당마이마쿠키이트마쿠키이건 맛없을 것같아 뭔가 완제이많이나오네이마무마쿠키이이것도맛이 어, 없을 것 같고 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속았어. 용쿠가 친구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 오히려 용쿠만 나와도 더 좋은 걸 주는데나? 전설 나오면 이거 무지개 반죽이라는 썰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 아니가 크런치 초코치 뭐야 와 크런치 초코치 쿠키는 맛있겠다 크런치 초코치 쿠키는 맛있을 것 같은데. 뿅. 어? 어두개다 나왔어. 야,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에메랄드빛 아니야. 아니, 에메랄드빛은 소금 거였어? 알피스 스타. 이씨이번한 마리 더 남았잖아, 알피. 여기서 하나 더? 설마? 아, 아니네요. 배경이 다르네요. 응. 드라큘라? 뱀파이어 쿠키 데드 사고 키킹아 뱀파이어? 어? 잠깐 뱀파이어 왜 왜하이에였어왜하이이에 잘 나오는.. 아 스킨! 아 스킨 키워나서 어때? 여기 나신나 포도주스.. 포도주스 맛? 포도주스 맛이 많이 한냥 아! 아이피.. 그냥 한.. 스킵하면 아예 없어져버리네.. 아 저거 보고 싶었는데.. 아.. 이건 진짜 스킵이다 근데 야, 세 명, 세 명이 진짜 안나와 아... 쳐다도 안봄 쳐다만 봄 어, 여기 조각은 나왔다. 어 용품 이렇게 치고가 없지. 오늘 하, 쳐다도 안 봄. 상성하려면 몇개 뽑아야 되는데요? 몇 6천? 6천 조각이요? 하나에 200조각 아니야? 4개 다더 뽑아야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거 핏들도 심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빛도 이제 열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할수 있다? 걱정. 이게 걱정. 데 전설은 아니야, 정해? 전설도 아까 뭐지 똑같이 나오니까 애들이 전설이라고 따로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보라색에서 나오던데 확보에서안 나오는 거 같아. 오, 오, 오. 아, 우 우! 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이거오나이확정나이안나이거그나 이거구나. 이거나와거기다려거 되는 이거아니이거이거구 아! 이거 안 돼! 마녀가 자꾸 째려봐요 아, 스킨이 되게..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구나 확정 하나까지 하면 세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게 아닐까 는 무슨. 쳐다보지도 않네 마녀가 이 쪽을 원시대 쿠키도 나오는 건가요? 아. 쿠키도 뽑고, 쿠키를 뽑고, 원신도 뽑아야 돼서 쿠키를 먼저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 인거 아시죠? 홈비유에게 초콜릿을 맛있는 초콜릿 쿠키 나왔다! 달빛술사 쿠키. 근데 달빛술사가 아니네. 이거는 거의 자는 거 아니야? 잠에서 깨어난 거? 잠자는. 오, 영혼석 한 개. 빵나는 없었다 용쿠 용크. 괜찮아 용쿠만 나와도 여기서 사람이 지나지 않는군요 마녀가 찾아보질 않습니다 아손상아 쿠키 귀엽다 제발 이쪽을 봐줘 마녀야 마녀가 너무 쿠키 반죽을 굽는데 정성을 쏟고 있는데 한 개만 더줘 한 개만. 이쪽을 쳐다봐. 안돼 그렇게 말고 빛나는 눈으로 쳐다보란 말이야 반짝이는 눈으로. 안돼 확정. 홍련 마쿠키. 홍련 저도 홍련이 없는 걸. 나도 홍련이 없는 걸. 여기서 확정으로 무조건 나오는 건가 그냥? 그러면, 여기서, 아닌데?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나왔어. 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어, 아, 이걸 누르면 안 돼. 이걸 누르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아, 난 확정이라서 무조건 거기서 나온 줄 알았네, 에픽이. 아니었구나. 음. 확보비 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두번 남았습니다. 다 뽑으면 되죠? 두 번도? 하... 마지막! 아! 아안 쳐다 봐! 자이젠 진짜 마지막! 아 에피이잖아 근데 여기서 에피이 확정이잖아 오, 어, 가능성이 있어. 뭐야, 얘는? 아니, 얘는 쿠키도 아니야, 심지어. 실환가실환가 아니, 쟤는 쿠키도 아닌데? 찰스? 찰스? 이건안 돼! 공필 음. 음, 만 마음이 아프고 있네 에피기이두 개가 떴지만 달빛술사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꼬기네요 그럼 꼬기를 몇개 먹었는가 네고기 아, 여기 달빛술사 고기입니다 당신의 꿈을 말해줄래요? 이 승급 승급하면 되나? 81개네 사성수못 사람... 가는 거구나? 아 하나가 아쉽네 함께 별을 보러 갈까요? 음, 포함 4개인가?